Oh, I g e t started I got started I got started Okay, I got s t a r t o say bye bye? t h a n o u Bye bye t h n you Excuse me, is it? i t o p h e r It's p y e 여기? 아니피엣 레스토랑? 네네피 저피엣 네네하나오 하나요 코코넛 밥. 엄청 시원해요 이거 와 나이스 여기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. 여기 베트남식인가? 근데 안에 막 깻잎도 있고 야채도 있고 Crab cake, Crab cake. Yes. And coconut yes. Oh, I like, I like. And, And spring roll, spring roll. Yes, How much is it? t h i 만 is s i 만동 n d o n g Ah, Simandong. Simandong. Sunder Balang Balang. s 이 b n n m u How much? t n o n 2 0 0 0 0 o n o no, no, no, expensive. No, no, no. I, I, I just came here, so ah, okay. I, I, I w a n t to see other. o a 똑같아요. Okay네. 1 7 0 dong. Okay? 팔잖아. Can I, can I see one more, one more shop and I come back? Okay. 딱 맞았네. 오. 아기 아기 오케이. 안자. 이거 거그해 오케이 오케이. let m o it. 오케이 okay, 이 okay. <laughs> <imgiving> <imgiving> <imgiving> <imgiving> h w o How much is it? One. 42,000. Ah, no, no, no, no. not. <laughs> you, you, you, you're right. n o No, no, no, I already heard <laughs> the price. I'm not. I'm not. I'm n o p i o I'm n o m n t 만능, 아, 네. 10만. 8만. 10만. 8만. 10만. 8만. 오빠, 올리고 왔니? 아까 옆에서 만 10만이라고 했어. 음, 10만. What about this? 음. i 2 아, 10 8만 8만. 노. No. Okay, 8만 8만. 8만 8만. 16만. 10만. 쪽에 15만. 라도 와. 오케이. 노. 디카. 오케이. o k a 오케이 a y 포장까지 다 k 네 그냥 k a y 라 오케이 여러분 y o o k a Okay. o k a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모자? 아 y o k 이 y Okay. o 모자 y Okay. Okay. Okay. Okay. o k 다짜고짜 그냥 아주 치워버리고,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하네. 오빠, 야근이 많이 받는다. 10, 10, 1 1 1 오케이. 오이 오빠, 9만. 오케이. 8만. 8만. 오케이. 어? 8만. 포구 당하는 것같아 다 사고있어 지금 근데 4천원이면 싼거 아니야? 와 진짜 한국사람 진짜 많아 여기가 한시장인데 한시장이 한국의 한인주